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. 둘째 민주당의 검수안박법은 애초에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한 법안 이라는 것 국민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목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검찰에게서 그 칼을 빼앗아 버리자는 자가 방탄보호막 설치가 그 실제 의도인 것입니다. 세 번째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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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국민들과는 상관없는 고위공직자인 자기들 국회의원들만이 그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. 네 번째 검수완박법은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법입니다. 다섯 번째 퇴임하는 문재인의 범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문재인 방탄법이기도 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. 북한에는 존엄이 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5천만의 국민이 모두가 존엄이다. 검수한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들이 존엄이고 국민들은 개 돼지로 보기 때문입니다. 너희들은 자세한 건알것 없다. 구경이나 하다가 주는 떡이나 먹어라. 국민지원금이나 받아 먹어라.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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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에 닥친 또 하나의 큰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정권을 옹이하던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한번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갈 구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좋은 탄핵 의 미끼가 어디 없나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